이 없어. 그런 거. 아니. 이 시발. 그러니까 진짜 조같네야 <웃음> 아, 진짜 이거, 야, 진짜 이거? 야, 없어? 신고해. 자 안녕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조소 기업에서 조소 기업 증거 맞추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조소 왜 조소 기업이에요? 뭐 임금 체불이 일어날 때도 있고 회의가 작은데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니까 힘이 들어서 일은 일대로 시키고 똑같은 중소기업에서. <웃음> 소기업이라고 하다가 이거 주시라고 볼수 없다. 오. 좋은 기업으로 풀자. 악덕 회사 말하는 거네요. 어, 그럴 그럼. 수도 있고 왜 그렇게 대우를 받는지에 대한 음. 증거를 우리가 맞춰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게 무슨 뜻이? 이게 뭐야? <웃음> 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인수 인계가 없다? 아아 아, 대화를 안 한다? 아, 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양쪽 얼굴에 X 가 되어 있고 이게 뭐야? 어그 살인 예고 그런 건가요? 그네 <웃음> 그, 네. 아! 왜? 할린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옆에 양두 사람은 이제 퇴사할 사람들인 거야. <웃음> 옆에서 사람들이 그 비밀을 캐내려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웃음> <웃음> 아니 이게 뭐야? 뭐나 진짜 신박하다 이거 문제. 재밌어. 어떡하지? 어. 하는 일이 없는 거야 이두 사람은.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옆에서. 이거 PT 만드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음.. 저는 마라탕이요 이런 느낌인 거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정답! 와 대박! 오, 신입이어도 사수없음. 아, 이런 경우 힘들지 응. 뭐,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 혼자서이게 응. 응. 유증기를 제대로 해야 그것들이 잘 굴러가는데 어. 신입했는데 사주가 없다? 이거는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지? 뭐 할지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것 같아 들어가면 좀 혼자서 열심히 각박한 싸움을 해야 되는군요, 혼자서 이런 주변 작업은 해요? 군대요 제가 이미 들어왔는데 위에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 도움을 받아야 내가 여기서 이제 1년 넘게 생활을 할수 있는데 내 앞에 사람이 전역해야 됐다고 그냥 저녁을 해버릴 거야 <웃음> 그래서 나 혼자 이제 부딪혀야 하는 거지 어. 윈도우 샌드박스 뭐야? 샌드박스가 있고 어도비 정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오류가 많이 뜬다 디자인 회사인데 윈도우 어도비 복돌. n d 네 o 도 s 정품이. b <웃음> o 아 Sandbox. s a n d o s 나 이거 편집자, 조그마한 편집자 할 때만 해도 이거 정품까지 다 해줬었어요. 이거까지 안 해주면 진짜로 너무 좋소. 기, 아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 동네에 새로운 인생네컷 사진관이 생긴 거야. 어. 이용을 하려고 돈을 넣었는데 오른쪽 아래 윈도우 정품 인증이 떠 있는 거야. <웃음> 야, 이 회사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학교에도 이런 데 많거든요. 어, 이런 일이 많나 보다. 음, 음, 음, 음. 자, 그다음 테리. 집이야. <웃음> 자택근무야. 직장 상사들이 다개야 어? 무슨 <웃음> 정답! 회사에서 강아지를 키운다. 회사 마스코트 강아지. 아, 아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아 이건 너무 귀엽다. 그럴까? 어, 근데 나 좋을 거 같은데 이거? 아닌가? 얘가 만약에 똥을 싸봐. 치워야 될거 아니야 누군가는. 근데 그게 또 말당 사원이겠네? 그치. 300만 원을 부탁해요. 150만 원을 부탁해요. 20만 원도 있죠? 20만 원이면 되겠죠? 좋아하나니까 5만 원이면 충분하겠지큰 프로젝트인데 받는 돈이 없는 거야. 아 정답! 월급을 제때 안 준다. 뭐지 이게? 정답! 회사 빚이 많다. 입만턴다 <웃음> 열정패. 이 노예계약. 아, 뭐지? 누가, 무슨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아, 니 이거 다 위에서 떼먹은 거 아니야? 어. 나는 있잖아 일차 수주가 뭔지도 몰라. 대대대대대대대사 어? 이대 정답이라고? 하청이야 하청이야 하청 와 아, 오빠. 오빠 진짜 대박 다 맞췄어 아들 네, 주변에서 너무 많이 겪어봤거든 어? 이거는 유튜버들도 어? 종종 어? 겪는 광고주가 있는데 대행사 있고 대대행사 아. 있고 대대행사 대대 대 아. 있고 프로덕션에서 에이전시 에이전시에서 나 이렇게 이제 하청하청이 하청, 하청 하청 이렇게 맞아, 되거든요 맞아. 아 근데 그건 있었어 나도 옛날에 보조 출연했을 때 하청 회사가 있고 또 아. 그거에 약간 월급도 좀 다르긴 하더라고 <웃음> 여기 위에 회사한테 줘야 되니까 음. 똑같은 일인데 짜게 주고 음. 그래서 거쳐가는 게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수수료도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 까여서 막바지에는 이제 돈도 열정 없이 페이. 열정 페이로 하게 되는 저, 정답! 점심시간 제공하지 않은 <웃음> 뭐지 이 이게... 아! 정답! 자주 하는 야근? 육개장 사발면? 개장님 c x x x x x x x x 정답! 점심 식사비 제공하지 않음! 점심 식사 비용을 주지 않음 아, 이런 걸사먹어야되는 거야 김 삼각김밥 이런 거 그래서 워크맨도 보면 은 식사 비용이 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 자기 월급에서 까서 알아서 먹게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근데 또 본인 사비로 해결하게 되면 은 식비만 해도 한 달에 막한 3, 4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월급의 뭐몇 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재밌어 재밌어 다음 복리후생, 급여제도, 퇴직연금, 자세 보압 식비지원, 자유복장 연차 저... 음... 복리 후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4대 보험이 없음 아, 또 알아? 이런 4대 보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복지인 거야 회사 복지가 정수기 믹스커피 <웃음> 분명 식비 지원이라 해서 갔더니 정수기랑 믹스커피만 있고 뭐 없어요 가끔 짠비실에 있는 웰치스도 좀 눈치 보면서 먹어야 되는 <웃음> 와, 회사 복지가 잘돼 있으면 아무래도 단일 만 나죠 그리고 이제 휴식 시간이나 리프레시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있으면 사실 조금 <웃음> 좀 그렇긴 하죠. 태... 아, 정답! 정답! 택시 타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은 회식. 야근을 했는데 집갈때 아. 택시비 미제공! 회사 카드가 없어. 출퇴근 시간에 뒤죽박죽이야. 집을 못 가, 택시가 안 잡혀. 그 요즘 진짜잖아. 요즘 어. 그렇잖아. 응. 요즘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지... 맞아요. 택시가, 택시가 안, 안 잡혀. 아! 택시비 준다고 야근을 겁나 시킴. 야근 비용을 주질 않는데 택시비만 줌. <웃음> <웃음> 와 진짜 최악이야 이 씨발 그러니까 진짜 좋았네야 <웃음> 진짜, 진짜 이거? 양근 수당 없어? 신고해 야, 아 이건 이건 진짜 아니, 차라리 택시를 없애고 야근 수당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야근 수당이 좋은 점이 1점 몇배더 주지 않나? 그래서 그걸로 위안 삼아서 하는 건데 어, 내가 왜 하는데? 내가 이 대표도 아닌데 그러니까 소속감을 못 느끼게 하는 거죠 이런, 이런 것들이 난 그럼 진일 열심히 안 하고 시간만 때울 거야 그래.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컴플레인 어, 어, 나오니까 어. 그 회사는 미래가 없어 비전이 없어 응. 할필랑 없다고 생각해 엄마가 끝났으면 도와드리고 살아 신입 때는 남아서 업무에 들 공부해라. 상사 퇴근 전에는 가급적 퇴근하지 마라? 와 이거 실제 짜리인 것 같은데? 퇴근 시간 보장받지 않음 상사가 집을 못 가면 내가 집을 못 가. 그건 뭐라고? 똑같아요. 그그러 시츄에이션이 어떻까요같은시추에이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눈치 봐야 돼서 <웃음> <웃음> 와. 와. 아나 진짜 싫어! 퇴근 시간 되면? 나, 나.. 집에 가야 되는.. 그러니까.. 상사 저거 뭐 하고 있는데? 집에 안 갔어. 그럼 나못 가는 거 아니야? 나약속 있는데.. 아 물론! 눈치를 보는 게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회사고 공동체고 다 같이 으쌰으쌰하는 게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잘 쉬어야 또 일도 열심히 하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또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은 회사 다닐만 안 나니까.. 이런 상황에는 오히려 막 상사가 먼저 가주는 게 예의다 막 응. 이렇게도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쵸. 조스 컴퍼니, 김 리플, 사원, 전화 아.. 명함 같은.. 명함이 없음. 명함 디자인이 없어. 아, 전화번호가 내네 번호야. 아, 메일 주소 도메인이 막 네이버 이런 데 우리 회사 게 아니야. 와 오빠 대박. 메일 주소가 기업 도메인 아니고 네이버. <웃음> 아, 우와. 너무 없다. 없어 보인다. 음. 예를 들면 뭐, 뭐, 리플.컴 이런 식으로 돼있어야 되는데 음.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다. 음, 회사가 좀 작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나도 예전에 고민을 했었던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개인 명함이 나왔는데 음. 메일 주소가 네이버 거야. 너무 내 개인 메일 주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아, 있었어요. 업무용 말고? 음. 이것도 이게 회사의 첫 인상인데 이게 좀 너무... 아우. 청소를 내가 해야 돼. 와... <웃음> 하면서 이제 나 여기 왜 있지? 맞아 그럴 것 같아. 어. 내 청소하러 들어왔나? 어. 학교 다니는 기분일 거 같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정도는 뭐 번갈아 가면서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네. 학창 시절에 저희 그런 거 이미 다 세뇌당했잖아요. 방과 후에 책상 다 밀고 밀대질하고 다시 이제 제자리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회사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다 그런 문화가 잘 지켜지면 괜찮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잘안 지켜지면 문제가 될수 있죠. 저... 와 오늘 이렇게 해서 조소기업 증거 맞추기 시간을 가져봤는데 이거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신박했어요 처음 문제부터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개인 사업자도 뭔가 이제 조소기업에 많은 것들을 겪고 있다라는 어... 것을 느꼈습니다 유튜버들도 조소기업이다 이런 거를 그냥 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돼 그래 네, 조소라이팅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본인들 이걸 바꿔야 돼요 편안한 환경에서 일하게 해주고 그래야지 이제 나도 회사를 사랑하고 그러죠 저는 이거 하면서 뭔가 좀 마음이 좀 씁쓸해졌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쉽게 퇴직을 할 수도 없고. 음, 맞아요. 일단 이직도 어... 힘들고 그 사이에 또 비어 있으면 음. 또 돈도 이제 비어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쉽지 않다. 직장 생활 을 잠깐 해본 사람으로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윤재 어, 급의 중소기업 증거 맞추기 알아보기 네, 대성공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이걸 보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안녕. 안녕. 어 아, 근데 그그근데쪽으 좀 약간 좀치근 <웃음>